안녕하십니까 필러 부작용의 저자 고익수입니다 제가 주로 병원에서 보는 가장 많은 환자 중에 하나가 필러로 인해 생긴 유가종 제거 환자입니다 유가종이 우리나라 필러 뿐만 아니라 외국산 필러의 나쁜 성분 때문에 정말로 많이 생깁니다 주로 뭐 코나 팔자 그다음에 볼 같은 곳, 앞턱 같은 곳에 정말로 많이 생겨서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꽤 많이 오시고 실제로 수습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쓰는 방식은 그 부분, 그러니까 만일 눈 밑에 있다면 눈 밑에 있는 곳에 바깥쪽에 한 군데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0.5cm 정도 구멍을 냅니다. 그 거기를 통해서 캐뉼라를 넣어서 일일이 유가종을 부셔서 흡입해내고 녹이는 주사를 놓고 물로 씻어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걸 하죠 이럴 때 환자가 어 그렇게 하면 흉이 있지 않나요 흉 당연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흉은 제가 아무리 성형외과 의사가 0.5cm를 두 바늘 정도 꼬매도 당연히 2개월 정도는 붉은색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죠 그렇게 보이던 것이 점차로 흐려지면서 아주 가느다란 흰색 선으로 남는 과정이 한 6개월 동안의 흉터 변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 유가정 제거하신 분들이 어, 나는 흉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났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그러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충분히 화장을 안 해도 얼핏 보면 안 보일 정도까지 하는 게 성형외과 의사가 봉합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흉터 걱정보다는 유가종이라는 그내 몸에 심한 면역 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시는 것에 고, 작그잘안 보이는 작은 흉터 때문에 고민해서 유가종 제거를 안 하시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유가종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난 후에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어, 유가종 제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